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종.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 통일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